자 안녕하세요 자, 조건에 맞는 값 구하기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조건에 맞는 값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카운트 계열의 함수를 알아봤죠 자 오늘은 그거 이어서 조건에 맞는 값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sum 함수 인데요 sum 함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 합계를 구하는 함수 잖아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어진 조건에 맞는 값에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sumIF와 sumIFS 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sum 함수는 총점이나 교육 시수에 합계 같이 범위로 지정한 모든 셀 값에 합계를 구할 때 사용을 한다 SUM 함수는 모든 셀 값의 합계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죠 어. 자, 그런데 특정 조건에 맞는 조건이 주어진다니까요 특정 조건에 맞는 셀 값만의 합계를 구하는 경우 조건에 맞는 셀 값만 합계를 구하는 경우에는 SUMIF 나 sum if s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sum if의 함수명과 인수를 보시게 되면 sum if는 자, range라고 하는 첫 번째 인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criteria라고 하는 함수 인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sum range가 있죠. 자, 인수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자, sum if 조건이 있는 조건에 맞는 셀간만에 합계를 구하는 s 이 m 는 자, range 자 범위가 되겠죠? 자, 무슨 범위일까요? 예, 네, 조건의 범위가 됩니다. 조건의 범위. 자, 두 번째 인수는 쿨리테리아. 자, 얘는 네,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조건이에요. 자, range는 조건의 범위가 되고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조건을 명시해 주는 것이 크리테리아 두번째 인수입니다 <웃음> 자 세번째의 경우 sum rang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range의 범위 아, 범위의 합계 잖아 자 앞에서 선택한 범위와 조건 이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면 어디를 더 할거냐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지정한 셀들의 합을 구하는 것을 sum if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sum if s는 자, 뒤에 복수형 s가 붙었습니다. 즉 조건이 둘 이상일 때 지정되는 셀의 합을 구하는 함수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sum if는 조건이 하나란 얘기예요. 그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십시오. sum if sum if s는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조건이 둘 이상일 때 지정되는 셀의 합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문제를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가 있었죠. 기억나시려나요? 자 평가 교육이라고 하는 워크시트가 있었고, 자 교육 워크시트에 제가 이 노란색상으로 채워놓은 부분 이 있습니다. 자이 문제가 모두 다 사원수, 사원수, 사원수를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개수나 사람의 수를 개수나 사람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함수가 카운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카운트에도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카운트 if 그런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처리가 됐었고요 자 기본 예제 6-11번을 보시면 자 조건에 맞는 합의 계산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문제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sum if와 sum ifs 함수를 사용하여 자격증이 없는 사원의 교육시수 합계 자격증이 없는 사원의 교육시수 합계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 서다은, 김재훈, 이주환, 김정아, 이건표 김수빈. 자, 이 여섯 명은 자격증이 없어요. 자, 이 학생들의 교육시간이 있어요. 이 사원들의 교육시간. 자, 이것을 다 더해야, 더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것을 s u m i f 라는 함수를 써서 계산해봐라.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사원의 교육시 수합계. 개발부 소속이면서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사원의 교육 시수 합계를 계산해 보자. 자, 그 문제가 자 ir 구행부터 시작됩니다. 자, 자격증이 없는 사원의 교육 시수 합계. 자, 얘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돼요? 무엇을 계산한다? 결국은 합계를 계산한다. 지금 합계를 찾아내는 거잖아. 합계를 찾는 거잖아. 무슨 합계? 네, 교육 시수의 합계 자 교육 시수의 합계 자 여기가 어, 여기에 합계를 더 해라 자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원 이라는 말이잖아 자 맞나요 자격증이 없는 사원의 교육시수 합계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DLM 자격증이 있구요 자격증에는 워드프로세서 정기기사 1급까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없는, 학, 없는 사원들도 있습니다. 없는 사원이 약 6명 정도 보입니다. 자, 이 자격증이 없는 사원들의 교육시수 합계. 자, 그러면 이 앞에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쵸? 자, 그럼 조건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자격증이 있냐, 없냐. 자격증의 컬럼이 자격증 비교할 수 있는 범위가 될 거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쵸? 우리 직접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직접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sum, s m if, 가루 열고, 자 가루 열면 첫 번째 인수가 range가 등장합니다. 자 range는 조건의 범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속에서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자격증이 없는 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조건 범위는 어디입니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격증의 컬럼, d 열3행부터 d 열1 4행까지가 조건의 범위가 될 테고요. 두 번째 인수는 크리테리아입니다.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이 뭐였습니까? 자격증이 없대요. 자, 서다은 사원은 자격증이 현재 없습니다. 정승현 워드 프로세서 있고요. 김재훈 이주와 자격증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이 없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중 따옴표 두 개를 하시게 되면, 자, 이중 따옴표 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중 따옴표를 두개두개친 거예요. 그럼 공백이란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자격증이 없다. 그래서 이중 따옴표 두개 입력했고요. 세 번째 인수는 뭡니까? sum range잖아. s o m range. 합계의 범위. 자격증이 없는 사원에 무엇을 계산해라? 교육 시수의 합계를 구해라. 자, 그럼 합계의 범위가 어디예요? 교육 시수겠지. 이만큼 더합니다. 자, 함수 닫았습니다. 자, 우리 계산 한번 해 볼까요? sum if. 자, 조건에,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십시오. 자, 얘가 조건 범위구요, 얘가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 범위에서, 즉, D열 3행부터 D열 13행까지, 이 범위에서 공백인, 이 범위에서 공백인, 뭐를 대해라? 자, 교육시수 합계를 대해라. 자, 62시간 나왔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서다운 자 여기에 없구요 자이 부분 이 사람들 자이 여섯 명자 여기 보면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잖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교육시수 합계니까 12시간 10시간 하면은 22시간 여기에 30시간 40시간 48시간 62시간 맞습니다 아 우리 뒤에다가 이것도 붙여주자구요 자 연결연산자 n% 하시고 뒤에다가 시간까지 붙이면 혹, 어, 확실하게 보이겠네요 62시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um if 함수의 크리테리아 조건식에는 if 함수처럼 다른 함수를 중첩하여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없으면 공백 문자를 조건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if 함수에는, if 함수에는 뭐 left 함수, right 함수, mid 함수 여러가지 함수들을 중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s u m if 함수의 조건식 크리테리아는 중첩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표현을 해 줘야 돼요 없으면 음, 이것처럼 그냥 공백 문자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이어 10행으로 가볼까요? 자, 아이어 1행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사원의 교육시수 합계래. 자, 여기도 결국은 교육시수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조건이 뭐예요?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사원이야. 자, 얘가 조건이고 얘는 우리가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죠.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사원. 자 얘가 조건이면 그럼 조건의 범위가 어디일까요 1시간을 교육을 받았는지 12시간을 받았는지 30시간을 받았는지 그 교육 시, 시수가 있는 곳이 교육 시수가 되겠네 맞나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sumif 함수입니다 sumif 가로열 자, range, range 조건 범위 범위가 뭐라고요 조건이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사원이기 때문에 몇 시간 교육을 받았느냐, 교육 시수 범위가 조건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 교육 시수, 자, 여기서부터 FL3행부터 FL13행까지가 조건의 범위가 됩니다. 맞나요? 자, 콤마 두 번째 인수, 크리테리아, 조건입니다. 조건이 뭐였습니까? 10시간 이상, 아, 이상. 자, 조건에 10시간 이상이니까 10 이라고 써줍니다 10 10시간 이상 자 그리고 세번째 sum 썸레인지 되어 있습니다 무슨 합계요 교육시수의 합계요 어디에요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보시게 되면 109 라고 나오네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조금 더 보기 좋게 n% 연결 연산자 이용하시고 시간 이라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사원의 교육시수의합계는 109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 이 교육시수에서 10시간 이상 교육 못 받은 사람 누구야 여기 5시간 8시간 이두명 아, 8시간 여기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전체 합계에서 8시간, 8, 5시간, 8시간 이세 개를 더한 값을 빼면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사람이잖아 그렇죠 자, 우리 합계 한번 계산해 볼까 자동합계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쭉 송기배까지 교육시수를 계산했습니다 130시간 이에요 자이 중에서 이중에서 10시간 안된 사람이 누구예요자이주한 8시간 한지원 5시간 자 이렇게 하면 13시간 이건표 8시간 21시간 130시간에서 21시간을 빼면 109시간 맞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자 여기다가 한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같은건데요 자 some, sumif 괄호 열고 자 범위 자 교육시수 범위로 잡았고요자 조건은 10시간 이상 조건이 있었고요자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um range 입니다 자 그런데 sum range가 무엇으로 묶여 있어요 대 괄호로 묶여져 있잖아 대 괄호는 뭐할수 뭐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자그면 언제 생각하느냐 자, 여기, 자, 우리 조건의 범위를, 조건의 범위를 교육시수 FL3행부터 FL13행까지 잡았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도 교육시수 합계, 셀의 범위가 같아요. 조건의 범위와 구하고자 하는 합계 범위가 같다고. 그럴 경우에는 앞에 조건 범위를 써줬기 때문에 생략해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엔터치게 되면 똑같은 결과 값을 얻게 돼요. 아, 조건의 범위와 실제 구하고자 하는 합계 범위가 같으면 세 번째 인수에서 생략할 수 있구나.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s u m if 함수에서 조건의 범위를 나타내는 첫 번째 인수 range와 합계를 계산할 범위를 나타내는 세번째 인수 sum range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번째 인수 sum range를 생략할 수 있다 그것이 IR 10행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IR 11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아, sum if 함수의 문제인 것 같네요 자 왜냐하면 우리 문제를 보니까 여기도 교육시수의 합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합계니까 아, sum 이란 함수를 써야 되겠구나 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자 내용을 읽어보면 sum if 를 써야 되는지 sum if s 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어허 뭐지 10시간 이상 교육받았다 첫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개발부사원이라고 나와있어요 자 10시간 이상 교육받았다 그것은 범위가 교육시수의 범위에 있습니다 자 근데 개발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개발부는 여기 부서에 있다고 부서가 개발부 영업부 관리부가 있는데 그 중에 개발부 사원이란 얘기야 아 조건이 두 개네 교육시수에서 10시간 이상 받은 직원, 그리고 개발부. 자, 여기 서다운이 개발부가 이렇게 있네요. 자, 개발부가 지금 4명인 것 같습니다. 4명이고요. 교육 시수에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자, 서다운은 10시간 이상 12시간 맞고요. 한지원은 5시간이네. 얘는 빼야 되겠다. 그쵸? 김정환은 10시간. 오케이. 자, 김희훈은 12시간. 맞습니다. 자, 부서에, 개발부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 직원들은 4명이 있지만, 교육시수 10시간이 안된 사람은 한 주원 1명입니다. 그럼 이 1명을 뺀 나머지 3명의 교육시수 총 합계 값을 구해라. 자, 그럼 서다운은 12시간. 한 주원은 10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빼고요. 김정아 10시간. 그럼 12시간 더하기 10시간 하면 22시간. 자 김희호도 12시간 이에요 22시간 곱 더하기 12시간 하면 34시간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거지 자 그런데 어쨌든 합계를 구해라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개발부 직원이다 조건이 두개일 경우에는 자 무엇을 쓴다고요 SUMIF에다가 복수붙은 SUMIFS를 쓰게 됩니다 자, 바로 열고. 자, 함수 형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 봅니다. 자,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sum range입니다. sum range. 뜻은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셀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게 sum range잖아. range 앞에 sum, 합계 범위.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교육 시수 합계이기 때문에 교육 시수의 범위를 쭉 잡아 줍니다. 자 얘가 첫번째 인수구요 자 두번째 크리테리아 레인지 1. 크리테리아 조건 레인지 범위 그리고 1 조건 범위 1 자, 복수니까 조건이 두개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조건이 뭐 3개 4개 될 수도 있고요자 현재 문제에서는 조건이 10시간 이상 또 개발부라는 조건 두개가 있잖아 자그 중에 첫번째 조건 범위입니다 첫번째 조건을 나는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사람으로 할 거야 그러면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는지 자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크리테리아 1 조건 범위가 됩니다. 자, 조약범 범위 FL 3행부터 FL 13행까지 범위 잡아 줍니다. 자, 세 번째 인수 크리테리아 1첫 번째 조건 뭐였어요? 10시간 이상. 아. 10시간 이상이구나. 얘가 첫 번째 조건이구나.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의 범위가 뭐예요? 크리테리아 레인지 2. 두 번째 조건 범위 개발부였잖아. 그 개발부는 어디에 포함돼 있어? 부서에 포함돼 있잖아. 그래서 부서의 범위를 전체 잡아 주고요. 두 번째 조건 범위 크리에 크리테리아 2를 써 줍니다. 두 번째 조건에 두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뭐라고 개발부라고 함수 끝났습니다. 자, 처음에 있는 인수는 뒤에 있는 이 모든 조건을 만족했을 때 더해야 더 해야 할 합계 범위. 자, 얘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의 범위와 첫 번째 조건 값, 그 다음은 두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엔터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네, 34시간 나오네요 자 얘도 엔퍼센트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시간이라고 같이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시간 자 이게 바로 SUMIF와 SUMIFS 함수에요